네.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아,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 좀 이게 떨리지도 않아야 되고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어, 그 유튜브 다른 이제 이것도 많이 보면서 와저 사람들은 참 좋은 장비를 쓰는구나 이렇게 옆에 코디 같은 것도 붙어서 예쁘게 꾸며 주는구나 이런게 되게 막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좀 어, 지난 시간하고 뭐가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렌즈도 끼고 어, 머리도 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혹시 아, 머리 묶은게 낫다 아니면 안경 쓰는게 낫다 뭐 이런거 네, 의견 있으면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안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교재 1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있는 네, 대괄호 2번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번째로 동아시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음. 지연과 기후 자어 역사 과목이에요 그죠? 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건 역사 과목이고요 역사 과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데 왜?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자연환경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그 까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이 형성된 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부분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 인지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의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졌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서로 다르게 또그 지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 어떠느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래서 이번 시간에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에는 선생님이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는 하얀색 지도, 백지도를 넣어놨어요. 어, 여기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그거를 조금... 어 떨어지는 실력이지만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거 가끔씩 어, 필기하면서 같이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1년동안 동아시아사 수업을 하면서 이 지도를 무수히 많이 그릴거거든요 엄청 많이 그릴거예요 그래서 어, 미리미리 좀 이렇게 어, 동아시아 지도 그리는 법 같은 것들을 연습해놓으시면 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데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보겠죠, 그죠? 우리나라고 중국이고 일본이에요. 네, 이거 못 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그리느라 연습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이 음,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어, 걸렸었습니다. 자, 뭐 아무튼 이지도를 놓고 어, 선생님이 여기다 그리는 내용, 필기하는 내용들 여러분들도 교재에 함께 필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바다는 어느 쪽에 있나요? 동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은. 가다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자 대략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 위쪽에는 몽골 고원이 나옵니다.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평야 지대를 고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아래로 뭐알카이 산맥이라든지 텐산 산맥 같은 산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아래로는 뭐 고비 사막과 같은 사막 지대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보다 더 남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요, 어, 티베트 고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보다 이제 더 이제 서남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느냐. 아, 동아시아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해발 고도가, 바다로부터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 반면에 동쪽으로 오면 올수록 바다가 있다 보니까 바다는 해발 고도 0m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동안시장은 어떠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서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서고,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하는 서고, 동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저기 여기는 이제 알파이 산맥이나 아니면 천사산맥, 몽골고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 1000m, 평균 해발고도 1000m 이상 되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티베트고원이나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뭐 해발 평균고도가 4000m, 45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맥들이에요. 자, 그런 산맥과 고원들이 펼쳐져 있고 사막이 있어요. 자, 이런 산맥과 고원, 사막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인간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곳들일까요? 어렵게 만드는 곳들일까요? 당연히.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이것을 이해하는게 왜 중요하느냐 선생님이 지금 동아시아의 지도를 그렸는데 왜요만큼만 그렸느냐. 바로 이런 어떤 고원과 산맥 혹은 사막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이동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서쪽으로 가는 지역과 이 지역 사람들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교류가 굉장히 오늘날에도 교통과 이동이 발달한 오늘날조차도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자연적인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적 장벽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구분선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옛날에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이제 서쪽에 있는 지역들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나 아라비아나 뭐 유럽 이런 걸다 통틀어서 그냥 서쪽 지역이라고 해서 서역이라고 뭐 서역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자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사 특히 이제 중국사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강두 개가 있어요. 이강두개 이름은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무슨 강과 무슨 강이냐 첫 번째 이렇게 중국 북부에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황허. 중고로는 황하 또는 한자로는 황하, 어 중고로는 황허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거기 지도 남쪽에다가 이렇게 또 길게 강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자, 이 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네, 창장강이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이 창장강을 창장강이라고 안 부르고 작년 교과서까지만 해도 이 거를 양쯔강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요즘에 양쯔강이라고 안 부르고 창장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올해 교과서부터 중국의 용어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만든 교재나 아니면 여러분들 참고서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이라고 나오는 자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두 개가 그냥 같은 강의구나 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모강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오랫동안 이 땅을 깎았겠죠 평평하게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 화모강 주변에 넓은 평야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평원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지역을 화북지역이라고 불러요. 황호강 주변에 렇게 형성된 평안지역을 화북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쯔강이 흘러가면서 양쯔강 하류창장강하류에아 선생님도 아무래도 양쯔강이 이게 잘 붙나 봐요. 음. 양쯔는 하류에도 마찬가지로 넓은 평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넓은 평원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강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한강 남쪽 아니고 양쯔는 남쪽을 강남 지역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은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기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어, 일단은 선을 몇개좀 어, 그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로 노란색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자 어, 선생님이 여기서 지도를 표시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손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악, 정확한 지도를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을 하나 울정도 선을 하나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북반부인가요 남반부인가요. 그렇죠. 지구를 반으로 잘랐을 때그 위에 있는 북쪽 지역을 적도를 기준으로 반을 잘랐을 때 북쪽을 북반구, 남쪽을 남반구라고 하잖아요. 동아시아 지역에는 북반구에 해당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동아시아에서 어떤 기후가 나타나게 되느냐? 춥고 건조한 건조기후라든지 아니면은 1년 내내 거의 겨울과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냉대기후 같은 요러한 기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청장강 남쪽으로 북부 베트남 지역을 포함해서 요, 네, 일본 남부를 좀 지나가야 되는데. 3주 이상 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있는 과학적인 지도를 보면서 잘 수정하시기를 바래요. 음. 자, 요런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북반구니까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겠죠. 그죠 덥고 습해지겠죠. 그래서 이 선보다 대략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떠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느냐? 1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이 위에 있는 선과 어 냉대기 유선과 그리고 열대기 유선 그 사이에는 어떤 기후에 해당을 할까요? 동아시아 거의 대부분 지역은 어떤 기후에 해당하느냐? 그렇죠 온대기후에 해당합니다. 온대기후는 사람이 살기 가장 적절한 그런 기후라고 볼 수가 있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다이 온대기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온대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아시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자, 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이 온대기후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이야하해 보자면은요. 자, 온대 기후 특징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 첫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음, 플러스 한 가지 더. 자, 온대 기후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은요, 바로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나요? 겨울에는요. 겨울에는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북서풍. 자, 그래서 차가운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는 동아시아 대부분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느냐? 춥고 건조한 이런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리고 잠시만요. 네. 음. 자 그리고 여름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바뀌게 되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잠깐만 남동풍 아닌가요? 네, 남동풍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스피기를 잘못했나요? 음.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죠 남동풍. 자, 그래서 이제 태평양 쪽에서 덥고 어, 뜨겁고 물기를 많이 머금은 그런 어떤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고 음, 그렇 습한 그런 어떤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여름에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장마비가 내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온대 기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음, 자, 일단은 이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은 를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런 자연 환경에 놓여 있었던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마저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좀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뭐 어, 집에서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어, 선생님들은 집에 안 있고 매일같이 지금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데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 있으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적응이 안되네요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서 어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고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 그렇다고 또 집에 있는 게 그냥 마냥 즐겁지도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또 이게 뭘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에서 만나서 직접 수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절대로 이 영상 가기 찍는게 힘들어서 그런거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더잘또 우리에서 소통을하면서 어, 역사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네 생업과 인구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밑에도 똑같은 지도가 하나 더나와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도를 한번더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교과서, 교재에 지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교재를만 어, 믿지 말고 동아시아 지도를 그리면서 한번 동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조금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생업과 인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생업이 무엇일까요 생업 생업 일이에요 그죠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곧 생업이 되겠죠.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인간에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실에서 인간들이 사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뭘 하고 먹고 사느냐? 생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동아시아 지역의 생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생업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음.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역사의 배경이 되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인데 어, 지원과 기후에 이어서 생업과 공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일단 몇개 조금 지역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강의 있다 그랬어요 강의 이름이 뭐였었나요 상허강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요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다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은. 창장강 그죠 혹은 양쯔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허강 주변의 평야 지역을 화북이라고 부르고 양쯔강 이남의 평야 지역을 강남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 강은 사실 이때 말로 잘 설명이 안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황허강하고 창장강 사이에 양쯔강 사이에 중간에 흘러가는 강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강의 이름은 예전에는 회수라고 불렀었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화이허강이라고 부릅니다. 화이허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더 있어요. 이보다 북쪽은 화이허강 이북, 이보다 남쪽은 화이허강 이남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반도 위에 넓은 추운 평야지대를 만주라고 부르고 오죠.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과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 이렇게 기후적 특징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본 사도 우리가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이야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일본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본은 뭐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섬 뭐라고 부를까요? 일본어로는 홋카이도, 한자로는 북해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섬, 한자로는 본주, 일본어로는 혼슈 라고 부르고요. 제일 남쪽에 있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이 섬은 우리는 한자로는 구주, 일본어로는 큐슈 규슈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앵그리... 나오고 있네. 큐슈하고 네. <웃음> 홈슈 사이에 있는 이 선은 15프라고 불러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을 몇개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선을 그을 것이냐? 음,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첫 번째 여기 위를 지나가는 아까 우리가 냉배기후증으로 구분이 되는 지역에다가 선을 하나 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해도 될까요? 아, 잘 안나오나요? 아니요 글자가? 나오는데 네. 조금 더 이쪽으로 돌려서 아네 선생님께서 알아서 잘 받아서 <웃음> 잘 너무 큰데? 그냥 이 정도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잘 나오고 있는거죠? 네잘 네.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학교에서 영상 촬영 장비나 마이크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집에 가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다시 보니까, 어, 선생님 분명히 발음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발음이 씹히고 정확하게 안 들리는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 마이크라도 빨리 좀 어, 마련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위에다 그어놓은 이 파란색 선은 어떤 선이냐면요. 1년의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 우리는 그거를 연평균 강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의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 400mm 정도에 해당하는 선이 되겠어요. 자, 아까 동아시아는 북반구라 그랬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춥고 건조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연평균 강수량 400mm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연평균 강수량 400mm 이하의 지역이 되는 이보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연평균 강수량 400mm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된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연평균 강수량 400mm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 주는 선이 될까요? 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농사, 농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구분 지어주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농경, 농사를 지으려면 은 적어도 연평균 강수량이 4 0 0 m m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어. 연평균 강수량 400mm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 지역의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성인의 무릎 높이보다 낮은 수준의 아주 조그마한 풀들이 자라지만 그 풀들만을 먹고 도살수 있는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낙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평균 강수량 400mm 이하의 지역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유목생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에는 유목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유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돌아다니는 유자에 가축기를 목자예요.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것을 가지고 유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춥고 건조한 지역이요. 에 풀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양떼를 오늘은 이 동네에서 풀을 뜯어 먹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죠. 또 이제 풀이 남아 있는 지역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죠. 풀이 계속해서 잘 자라면 이동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는 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양떼를 먹일 풀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유목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는 먹거리가 풍족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과 더불어서 이들의 경우에는 사냥, 수렵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기 잡이, 어로 같은 것들을 함께 병행하는 그러한 경제 활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목민이 살아가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빨간 필기. 자, 그다음 선을 하나 더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어, 화이허강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 볼 거고요. 어 원래 선이 여러분 여기 화이허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이 어...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도를 지금 못 그려서 여기 여기 뛰어 떠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예, 교재에 있는 백지도에다가 잘 스무스하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선은 화이어광을 예,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한반도 북부하고 중남부를 기준으로 지나가고 호카이도하고 호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음. 네, 어, 다음번에 좀더잘 그려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선의 경우에도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낸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어, 몇 밀리 지역이냐면 연평균 강수량 600mm를 기준으로 선을 그은 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강수량이 그거보다 적은 지역이 되겠고 이거보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강수량이 그거보다 많은 지역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상인 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연평균 강수량 400mm 선이 농경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를구분 지어준 선이라고 한다면 이 연평균 강수량 600mm는 어떤 것을 구분지는 선이 될까요? 네 그렇죠 바로 반농사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리고 변농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쌀을 짓는 농사가 변농사죠 그렇죠? 또 논농사 혹은 뭐 쌀농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논의 모습을 또 올려보도록 합시다 논을 보면은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잖아요 그죠 이 쌀이라고 하는 작물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강수량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 600ml 이상은 되어야 이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 600ml 이상 지역에서는 주로 변농사를 통해서 어, 식량을 확보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농사가 아닌, 쌀농사가 아닌 나머지 모든 종류의 곡식은 다 통틀어서 반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연백농사 600ml 이하 지역은 반농사를 중심으로 어,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우리가 이제 중국 음식, 중국 음식, 중국 요리 많이 먹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화국의 음식일까요? 강남의 음식일까요? 짜장면이니까 그렇죠. 어 밀농사는 반농사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같은 그런 음식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화북 지역에서 주로 어, 전파된 그런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밥이 들어가는 거뭐 볶음밥이라든지 그죠뭐아파주구밥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주로 변 벼농사 지역에서 유래된 그런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우리가 음.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시 시켜먹어도 그냥 시켜먹는 것보다 그래도 이런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먹으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하고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닌 말고. 자 그래서 어, 화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반농사와 반농사 지역이 나뉘어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선을 하나만 더 그어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는 이제 사실 예전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빠져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 설명을 위해서 조금 언급은 해야 될것 같아서 선을 하나 더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큐슈 남부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도를 잘못 그렸다 보니까 안 지나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선의 경우에는요,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낸 선입니다. 연평균 강수량 1000mm가 나타는 1000mm를 나타낸 선이라고 보시면 되요. 마찬가지로 그 이상, 거의, 아, 그 이하와 그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연평균 강수량 1000mm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느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가장 남쪽, 중국 최남부 지역. 음. 중국 최남부지역 그리고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어 일본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슈슈 남부지역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 1000mm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이 지역들은 무엇이 가능할까요? 아까 우리가 그었던 열대 기후선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이 지역의 경우에는 1년 내내 덥고 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경우에는 1년 내내 변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기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못짓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기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년에 두 번. 농사를 지어서 두번 수확을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기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남시아 지역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기작이 가능한 여러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가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생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직 이야기 안한거 있는데 뭔가요? 인구예요. 그죠? 자, 인구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세 겹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은 어디에 인구가 많고 어디에 인구가 적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를 가로지는 대각선의 선을 쭉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사 짓기가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북쪽으로 갈수록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밀도가 점차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또한 남쪽으로 갈수록 넓은 평야도 많고 땅도 좋으며 어, 많은 강수량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서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동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대로 인구 밀도는 네. 네. 앞으로 수업시간에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될거예요 음.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먹고 사는 일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죠그 동아시아 지역에 보니까 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과 그리고 다소 부족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따른 생업의 차이가 두 지역 사이에,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경제적인 갈등이라든지 정치적인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생업에 대한 이야기 유목과 농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런 어떤 중요한 배경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네. 누르지 마시고 자, 어,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달아주는 댓글은 선생님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